자, 그러면 자왜 이런 이야기들을 어렵지만 먼저 풀어내는가? 라는 거왜 알아야 되냐면 돈을 적게 벌거나 많이 벌거나 하는 것은 어떤 것들의 영향이냐면 방금 말한 돈을 벌기 위해 필요한 요소들의 변수에 인해서 생겨나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많이 버냐 적게 버냐 자, 무슨 말이냐면 이 돈을 벌기 위해 필요한 요소들이 안타깝고 서운하지만 한정되어 있다는 라 거죠. 어, 한정되어 있다는 라 거죠. 자, 물론 다른 범위에 한정이 되어 있지 않은 다른 일들이 있긴 있어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온라인. 온라인에서 장소의 범위는 넓어요, 적어요. 어마어마하죠. 온라인에서의 장소는 이야기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단 말이야. 그렇죠? 온라인에서의 장소 옷 같은 거 팔기 위해서 옷을 딱딱딱딱 했을 때 작은 공간에서 옷을 진열해서 사진 찍어서 하는 것보다 온라인에서 하게 되면 무한하게 페이지에다 찍어낼 수가 있죠. 온라인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장소에 대한 메리트를 갖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하는 일은 뭐야? 한정되어 있는 장소 한정되어 있는 장소에 제한적 범위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계신 분들이 아주 큰 대형 미용실에서 계신 분들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개인샵에서 일하는 인턴 분들이 와서 듣고 있을 수도 있고 개인샵 원장님일 수도 있어 그러면 어때? 우리가 일하는 장소는 한정돼 있어요? 한정돼 있지 않아요? 온라인이 아닌 이상은 한정이 돼 있단 말이야 어떻게 한정돼 있어? 몇평몇평으로 한정돼 있잖아 그몇평 이상으로 딱 되어 있진 않잖아요. 그 장소를 벗어나서 여러분들 돈을 벌어요? 아니야. 여러분들 미용실 밖에 나가서까지 막돈 벌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미용실이라는 장소에 한정돼 있단 말이야. 그러면 또 인력을 보자. 인력노동.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노동의 범위는 한정돼 있어요? 한정돼 있지 않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아, 10시간, 8시간으로는 부족해. 우리 24시간 한번 일해보자. 그러면. 하루 이틀 정도는 할수 있겠죠 하루 이틀 정도는 할수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그거를 한달 내내 할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해 우리의 노동력은 한정되어 있다 그렇죠? 우리가 쓸수 있는 체력은 한정되어 있다 약간 이런 의미로 한정이 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장소에도 제한이 있듯이 그 장소 안에 채워질 수 있는 인원 왜냐면 인원이라는 거는 그에 해당하는 인건비라는 게 나잖아요. 장소에서도 채용할 수 있는 인원에 한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필요한 요소지만 한정이 되어 있다. 장소도 한정되어 있고 인력도 한정이 되어 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한정되어 있는 재료. 아, 재료는 한정되어 있을까요? 안돼 있을까요? 어, 한정되어 있다. 왜? 재료에도 뭐가 있어? 이 재료에도 가격이라는 게 있다. 음. 그쵸? 이 재료에 붙은 가격을 누가 지불해? 우리가 지불한다. 우리가 지불을 해서 이 재료를 구입을 하고 구입한 재료를 가지고 기타 우리가 할수 있는 서비스라든가 기술적인 걸로 바꿔서 누구에게? 고객에게 제공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 가격을 지불하기 때문에 이 재료도 한정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자 그러면 다 한정되어 있죠 그럼 마지막 뭐남아서 마지막 거 뭐예요? 시간 남았죠? 자 이거는 이야기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은 초등학교들도 중학생들도 다 알고 있어. 어. 그리고 가장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머릿속으로 몸으로 뇌에 모든 걸로 체감할 수 있는 가장 근접한 요소 중에 하나가 시간이란 말이야. 어. 시간은 가장 그 중에서도 가장 한정된 요소. 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가장 한정된 돈을 벌기 위해 필요한 요소가 바로 시간입니다. 시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시간이에요.